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뭐 요즘 핫한 주제 중의 하나인 샬로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할게요. 이 샬로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스윙이 셋업 때 샤프트 앵글을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그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체턴과 같이 공을 치는 일반적인 스윙과는 약간 다르게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클럽이 지면과 수평이 가깝게 이렇게 궤도의 뒷공간으로 떨어져 주면서 바디턴과 함께 들어가는 뭐 새로운 방식의 스윙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의 뭐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이 동작을 강하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여태까지 편하게 하던 동작들은 자,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샤프트의 앵글을 맞춰놓고 자, 그 앵글에 맞춰서 테이크 백, 코킹, 백스윙 탑 그리고 라인에 맞춰진 상태에서 클럽이 내려오면서 하체 턴, 상체는 버텨주는 이 하체와 상체의 앵글의 차이인 X팩터의 파워를 이용해서 공을 쳐주는 스윙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은 요즘 나오는 샬로잉 스윙은 어떤 거냐? 뭐 타이거우조도 요즘 이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p j 투어 연습하는 거를 보셔서 아시듯이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이 궤도의 안쪽 이 궤도의 뒤쪽 샤프트가, 지면,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해지게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려주는 동작을 연습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렇게 팔로만 클럽을 지면과 평행되게 내려준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운스윙을 할때 뒷땅이 굉장히 심하게 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샬로잉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바디턴은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하체 턴이 아닌 바디 턴이 필수로 들어가줘야 돼요 아마추어분들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클럽이 뒤로 쳐질 때 엑스팩터를 최대한 내고자 상체가 지금처럼 뒤 이렇게 뻗티고 있는 상태에서 하체만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뒤에 쳐지면서 뒷땅이 맞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클럽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져 줄때 지면과 거진 평행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샤프트가 떨어져 줄때 왼쪽 커리와 왼쪽 어깨 네, 왼쪽 허리와 왼쪽 어깨가 같이 회전을 해줘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샤프트가 타겟 라인에 맞추어지고 여기서 추가적인 회전이 들어갔을 때 클럽 헤드가 타겟을 바라보는 스퀘어가 되게 돼서 공이 조금 더 똑바로 그리고 조금 더 편한 인아웃 궤도로 공을 칠수 있게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아웃인 스윙 깎아치는 분들이나 덮어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샬로잉 동작의 스윙 연습 클럽을 뒤로 떨어뜨려주면서 온몸이 통째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아웃인이 없어지면서 인아웃스윙이 나올 거고 또 여태까지는 하체 힘으로 힘들게 엑스팩터를 만들어냈다면 그거를 조금 더 편하게 바디턴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한 번에 몰아서 쓸수 있게 돼서 조금 더 강한 파워로 공을 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동작으로 보여드리자면 자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스윙은 셋업 대의 샤피트 앵글에 맞춰서 백스윙, 다운스윙 여기서 하체가 다운스윙을 할때 하체가 틀어져주면서 상체는 버티는 이렇게 엑스 팩터를 최대한 강하게 내는 스윙을 많이 해줬다면 이제 프리가 안하는 샬로잉 스윙은 여기서 클럽이 뒤로 처지면서 클럽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뒤로 쳐져 떨어지면서 팔로만 들어오는 게아니 허리만 들어가는 게아니 허리턴과 어깨턴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 스윙 같은 경우는 팔로우 때 그리고 피니시 때 왼쪽 어깨와 아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실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샬로잉 스윙 같은 경우는 클럽이 뒤로 쳐지면서 왼쪽 허리 어깨가 동시에 턴을 해주기 때문에 피니쉬 동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 어깨의 높이가 같거나 혹은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조금 더 높은 피니쉬 모양을 가지신 선수들을 많이 발견을 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샬로잉 스윙을 하는 분들이고 이런 스윙은 몸의 X팩터를 이용하기보다는 바디의 턴을 통째로 들어가면서 몸을 통째로 회전을 시켜주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인아웃스 스윙을 하면서 좀더 몸턴으로 강하게 스윙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내가 만약에 궁이 턱볼이 많이 난다. 혹은 내가 아우딘으로 좀 깎아치는 스윙이 좀 심하게 걸린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나는 지나치게 인아웃 스윙을 하고 있다. 혹은 내 미스샷은 주로 뒷땅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습을 네. 하시면 오히려 조금 더 반대가 될 거예요. 오히려 뒷땅이 조금 더 심해지고 인아웃 스윙이 심해지면서 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종 강하게 걸리는 저 같은 경우는 스윙 자체가 약간의 인아웃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샬로잉 스윙을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극단적인 인아웃 스윙이 나오게 되면서 공이 좀 훅이 심하게 걸리는 그런 좀 미스를 발견하실 수 있으시니까 약간 공을 깎아 치신다든지 혹은 미스 샷이 주로 탑볼 이렇게 많이 나시는 분들은 빵운 스윙을 시작했을 때 팔을 그대로 아래로 떨어뜨려 주시는 샤프트가 지면과 수평하게 되면서 단순히 하체 리드로만 공을 끄, 때리고 들어가는 게 아닌 하체와 어깨가 같이 들어가면서 공을 때릴 수 있는 이런 샬러닝 스윙을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